직인가 아무튼 음 어, 됐다 어제는 음시 보이지나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제 생일입니다. 12월 9일, 네, 제 생일이고요. 어제 딱 12시가 됐을 때. 어느 네, 연습실에 있었어요? 사실 연습실에 있었는데 네 트위터 보니까 위버스 트위터 보니까 진짜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엔진 분들이 아 너무 감동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엔진 분들이 많이 생일 축하해주신 축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동받았고 네 역시 엔진짱 와우 응 음. 에? 풍선 떨어졌어요? 어, 진짜네. D. 오케이. <웃음> 음. 와, 막 댓글에서도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와우, 이제 몇 살이 됐지? 아니 이게 제가 너무 혼자서 부 f 하는게 처음이어서 너무 말을 못할수 있습니다 네. <웃음> 잠깐만, 지금 이게,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일본 나이랑 한국 나이가 좀 너무 헷갈려가지고 잠깐만, 일본에서 16살이 됐나? 일본에서 16살이 된, 됐고 한국에서 17살인가? 18살? 댓글로 댓글에 달아주세요 한국에서 몇 살죠 이 제가? 열... 열... 17? 17살? 17와 많이 오리네 아지 3년이 남았네 와. 이렇게 보니까 와 이제 공이즈 현들이랑 세살이나 차이 나네. 와 생각보다 많이 차이나네. <웃음> 진짜 많이 컸다. 와 많이 컸죠, 제가. 이제 2년 반인가? 그 제가 2019년 8월 1일 때 한국에 처음으로 왔거든요 영수생 때 그때가 한1 6 4정도 됐는데 이제 거의 180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2년? 3년? 2년 반? 이 기간을 많이 걷습니다 이게 비하인드인데 제가 템대 활동 때 활동이 때좀 손전등이 있었어요. 제가 손전등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한 2cm, 2cm 3cm 좀더큰것 더 같아요. 와 진짜 부럽다. 부러워요. 어? 여 8살? 응? 댓글에서 여 8살이랑 17살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17이 맞나? <웃음> 잠깐만. 아, 너무 헷갈려. 12고 <웃음> 맞죠? 12고 맞죠? 네. 아. 어. 아, 맞나 보다. 1 2곱 살. 와우. <웃음> <웃음> 음. 어 맞다 어제 성훈이 형 생일이었잖아요 성훈이 형도 이제 성년이 된 건가 성훈이 형도 스무 살이 돼가지고 아 되게 작년에 뭐했나 아마 작년에는 저랑 성훈이 형이 아마 같이 했을 거예요 뮤을 그때 아마 음방 때문에 아마 같이 했을것 했을 같은데 아마 그때는 성훈이 형이랑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네 어색하다 <웃음> 이케아 미역국 먹었어? 안 먹었어요 와 미역국 먹고 싶다 그... 뭐지? 미역국은 제이크 형 생일 때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엠미 뮤직비디오 촬영 때 먹었어요, 그때 같이 <웃음> 그 비하인드에서 제이크 형이 미역국 먹는 척 했는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누나가 끓어줄게 <웃음> 어 끓여주세요 서고기 응. 들어가 있는 걸로? 네 음. 음 이키 선물 받았어? 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 희승이 형한테는 아뭐다받긴 했는데 저는 선물 안 받아도 선물이 없어도 멤버라는 존재 <웃음> <웃음> <웃음> 선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제가 생일 때 같이 옆에 있었던 멤버들 이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혼자 이렇게 뭐 생일을 보내는 것보다 멤버들이 옆에 있으니까 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네 진짜로 그렇지만 어, 저희가 광고를 하는 아미랑 아비브 님께서 이렇게 뭐 선물도 받았고요, 이렇게 이쁘죠 이거 여기 아미 아 진짜 이 가방이 다 있긴 한데 에디라 소주세요 니, 이니셜, 니키 어제 성은이 형이랑 같이 받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어요, 잘 쓰겠습니다 아비브에서는 제가 그 사진을 찍는 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폴라로이드를 받았어요 뭔가 있죠, 느낌 있죠 저도 이거 받았을 때 너무 와 이렇게 됐죠, 제가 원래 폴랄로이드 갖고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약간 뭔지 알죠? 뭔지 알잖아요 네, 뭔지 알죠? 느낌 있는 거 뭔지 알죠? 네. 네. 네. 이걸로 나중에 이거 이따가 만드는 케이크로 케이크를 이 폴랄로이드로 찍고 올리겠습니다 네, SNS에 올릴게요 에? 에이가 떨어졌다? 고아 오케이 희승 희승이요 반말해버렸네 <웃음> 들기면 끝난다 이거 <웃음> 자 댓글 음 음. 엄마랑 통화했냐고요? 오 사실 어제 바로 열두 시가 되자마자 가족한테 그 카톡 아 카톡 말고 메시지 왔거든요 축하 축하 메시지를 근데 그때 연습 중이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오늘 할 거예요. 네좀좀 좀 바빠서 <웃음> 네 무대를 준비해야죠 시상 그렇죠.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웃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케이크 보시면 케이크 없죠, 여기에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케이크를 음네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사실 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과일까지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있고, 제가 케이크를 만들고 꾸미면서 엔진 분들이랑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죠 이게 셰프, 셰프님, 엔나클락 때도 했었죠. 저희가. 이거 어떻게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입지 이거? 저한테 너무 작은데 이거 <웃음> 맞아요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한 장구야, 나 이거. 어. 어. 요리를 할수 있냐고요? 아, 잘하죠 제가. 잘하나? <웃음> 잘하는 줄 모르겠는데, 제이 형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네, 야식을 만들어준. 제이 형이나 제이 형 옆에서 직접 봤으니까 우리 천도 했었죠뭐 이거 뭐예 이거? 아, 잠깐만. 이렇게 뭐게 아 <웃음> 이렇게 옷까지 입을 줄 몰랐다. 잠깐만 됐나? 됐다. 어때요? 됐나? 이게 된 건가? 오케이 됐죠. 오 잘하는데? 어 감사합니다. 어 됐네. 그거 맞아? 맞는 것. 같아. 다요. 예. 자 그러면은 케이크를 만들 건데 일단 선을 닦아야죠. 이미 씻고 오긴 했는데 한번더 하고 장갑을 끼겠습니다. 아니, 이거 혼자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아니, 사실, VF 하면은, 손들이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계속, 옆에서 막, <웃음> 보고 있었거든, 요 이렇게. 근데, 오늘 혼자서 하니까, 너무 어색하다. 아, 이거. 아, 찢어졌어. 음... 자주 해줘. 오, 익숙해지면 많이 혼자서 할것 같아요. 많이 할게요. 자,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설면서 있는데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감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네네 오, 자, 빵 여기 있어요. 잠깐만 어떻게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잠깐만. 아니야 할 수. 잠깐만. 아니야 할 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생크림을 이렇게 발라야 돼요. 일단 발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와 갈게요. 아 터질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잘안 보이나?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게. 음. 아 어렵다. 어렵다. 하고 이거를 펴야 돼, 아 펴야 되 뭐야?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벌려지? 아, 됐다, 됐다, 됐다 우와, 깜짝이야 <웃음> 이게 필수부 그냥 만들 수가 없는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진짜 오호이 Q, Q, Q, Q, Q, 이 Q, Q, 이 Q, Q, 에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할라야 되는데 아, 참어렵네데 조금만 더오 음... <웃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케이응응 이거 다 만들고, 우리 숙소에서현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잠깐만. 이럴 때, 는럴 때, 이서 때, 이럴 때, 이고아이 너무 이안한데 하고 이지 때, 어 이게, 제, 버르신데 집, 중을 하면은, 말이 안 나와요, 잘. o k a 바로 갈게요. 아이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히스형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아, 뭐 숙소에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왜안 되지? <웃음> 아니 좀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하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나요 지금? 너무, 많이, 발랐나? 야. Yeah. 많는게 좋은 거 같아. 오케이. 오. 아,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오, 오, 오, 오, 괜찮은데? 오. 오. 오, 나쁘지 않은데? 어, 오케이. 다음. 이게 마지막인가? 오케이, 오케이. 거를 아, 몰라. 하고, 오. 하고, 위에도 발라야 되네. 지금. 오케이. 갈게요. 하나, 어, 좀... 맨 위에니까 뭐야 무슨 소리야 방금 토 분수 떨어졌나 오케이 아 기승이 형아좀 가만히 있어요 <웃음> 자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 은근 재밌다 이거 계속 오오 돌리고 말이 잘안나온네 이정도 됐나? 아도이 정도로. 됐나? 도이렇게하이사이드옆이이거도워이야지아이깐만이거도이아도로이아도로이거이 <웃음> 안 붙는데, 이거. 일단, 일단. 진정하고. 아니, 이거 사진으로는 옆으로 하고 있는데 잘안 붙는데. 아니, 아니, 좀. <웃음> 일단 옆으로 붙어라 붙어라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직접 이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What? 맞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좀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붙었어 붙었어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점. <웃음> 어. 아, 역시 전재다. 이거 그냥 손에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오 됐다 됐다. 뭐 된, 됐는데? 아, 예감이 안 좋은데, 예감이 오... 아, 됐네. 뭐야? 됐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빵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재질이. 그래서, 손으로 어쩔 수 없이 발라야 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이게 아주 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맛 마... 아니 이게 비주얼이 안 좋아도 맛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맛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모양은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듣나 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이거는 일단, 이렇게. 버리고요. 아, 버리고, 아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희망 아직 있어. 아 <웃음> 옷을 묻었어. 와 레전드. 아 괜찮아. 나 이제 닦고 오자. 오케이 오케이. 아 떨어졌어. <웃음> 어려워 이거. 야, 왜 이렇게 어렵지? 오케이. 할 수야 할 수야. 네, 오케이. 자 이제. 크림은 발랐으니까 이거를 펴줘야 돼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 음. 오. 누나가 해준다고요? 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니, 괜찮겠네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으면 괜찮습니다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 지금? 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이 케이크를 꾸며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아, 진짜. 와우, 오케이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걸 싫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있고. 흘린 거다 닦읍니다, 저는 닦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줘야지 이렇게 예쁜 케이크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약간은 일단 물 t i 가위. 이거다 전혀, 해야 됩니다. 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잘전잘 전혀, 전혀, 전혀, 전전 정수를 거의 맨날 합니다. 더운 건 싫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고 이게 다음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기본은 다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앞장도 앞으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자 여기서 딸기 딸기는 이제 뺄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커, 딸기가? 이제 뭐 누울 수가 없는 오케이, 오케이 딸기가 너무 커 이게 잠깐만 어 딸기가 너무 큰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D 아 누구지 D 없네. 팀 없네 팀없 우리 팀에 팀 없습니다 귀엽 오. 잠깐만요 딸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 글씨로 쓸 스페이스가 없는데 <웃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기본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뭐야? 하고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생일이니까 12월 9일에 써야 되죠. 이제 이게 검정색이 없네. 그러면 보라색,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고,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까요? 추천해주세요. 뭐라고 쓸까요? 음, 이 기생애? 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글씨 이게 해피 볼스테이는 전 너무 네 그러니까 약간 십이 12분... 월 아, 12월 그일은 놓아도 되겠다. 일단 12월 그일을 놓을게요. 뭐뭐뭐 심플하게 가야지, 이거는. 12월 09. 안 돼, 안 돼, 안돼 약간 너무 심플하긴 한데 오, 괜찮아요, 생각보다 하트도 그려줘야죠, 이게 네. 하트도 네, 제가 태어난 날이니까요 어, 어? 다음에 누구야? 누구야? <웃음> 오마이갓 <웃음> 아니다, 이제 하트 말고 그냥 데코레이션 <웃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집중을 하면 은 말이 없어지는 편이라서 <웃음> 아, 또! 또 이승이 형 <웃음> 이승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글씨는 섰어요 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직 아직은 보여주면 안돼잠깐 여기서 도꾸어야 돼요 일단 우리 멤버들은 첨포도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첨포도를 이렇게 넣어줘야죠 어... 이끼도 전부도 좋아하냐고요? 어저 과일은 다 좋아합니다. 사실 오늘 점심은 밥을 안 먹고 과일만 먹었어요. 네배 배를 먹었어요 배. 잠깐만 안돼 안돼 양이 부족해 양이 부족한데. 설마 설마 아니다, 아니다, 할 수, 할수할수 할수 없다 응. 와. <웃음> 부족하나? 아, 이거는 딸기로 채워줘야죠, 이거는 음 우리 멤버들 딸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케이크 위에 딸기 있잖아요 딸기 있으면 희수이형 같은 경우에는 딸기만 먹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딸기만 먹어요, 저희 아, 어쨌든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이건 해줘야 되는데 하트 얼마니 놓어달라고 했었죠? 하트 오케이 <웃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죠 이제 오케이 히즈이언 때처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아,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서 잡아 주면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제일 불안하다. 기승연처럼 될까 봐. 보이나? 보이나? 아하, 됐습니다. 글씨는 안 보이네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에 와우. 저 저를 까먹었어. 누가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여기서 저초가아닌요 저가 없다고 하네요. 네 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저가 있다고. 상상하고 오케이 okay. 생일 축하한다 음 완성됐네요 무사히 어때요? <웃음> 어... <웃음> 제 만들고 이제 좀 사진을 찍고 아, 이거좀 해야 되나. 옷 입고 사진 찍을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 그 전에 그 전에 n f p 라면 NF의 생일이라면 왼손 편지 있잖아요. 이거를 누군지 맞춰 볼 시간을 가지겠네요. 어제 성훈이형 그거 봤는데, 제가 너무 티나게 썼더라고요, 어제. 하루 차이였나? 뭐, 피파를 열심히 해나? 뭔가 이런 거를 썼던 <웃음> 기억이 있는데. 하, 모르겠네. 이건, 뭐지, 다. 와! 왜 이렇게 글씨가. <웃음> <그게 지금 웃음> 뭐야, 이거. 뭐못 읽겠다, 뭐 이거는. 뭐야, 이거. 아니, 저는 왼손잡이니까, 애초에. 그래서 오르, 오른손으로 썼는데 잘쓴 편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못 읽겠어 이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거 이거 <웃음> 잠깐만 오케이 <웃음> 오케이 가볼게요 이기아 많이 힘들 텐데 형들 좋아해 주고 힘내서 무대... 아, 잘안 보이네 무대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센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누군지는 아직 말안 할게요. 이게 많이 힘들 텐데, 형들 좋아해주고 힘내서 무대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센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투가 살짝... 음 잠깐만. 아직, 아직, 아니에요. 오! 이거는, 아, 못 읽겠어, 제가. <웃음> 니키야, 생일 축하해. 어느새, 키가, 우리, 아, 안 보이. 어느새, 키가, 우리? 우리? 맞나, 이거, 우리? 아, 우리 중에, 가장, 많이, 컸더라. 잠깐만 이거는 못 읽겠어 <웃음> 오케이 이거는 건너뛰기 이 아예 못 읽겠다 이거. 이거 글씨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 만내니끼 1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 해보자 오 약간 이거 성훈이 형 느낌이 좀 나는데 아오 잠깐만 2를 쓰니까 아마 제이 아니면 그 투가 제이 형이 약간 뛰어 나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앨범 사인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투가 약간 특이해요 제이 형 그래서 아마 이 투는 아닐 것 같아 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투 니키 만능이 응? 니키야 생일 축하해 요즘 시상식이 많은데 시상식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마다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아 어, 무대나 예? 네? <웃음> 잠깐만 어, 뭐라, 뭐라고 선 진짜 이거 못 읽겠다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아 무대나 무대나 마인드나 마인드나? 잠깐만 <웃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굴지 뭐 굴지야 무대는 뭐, 우리 만응 응? <웃음> 무대나 마인드나 네 <웃음> 이승이 형! 이승이 형! 아 이승이 저역신쟁이네 오늘따라 네, 투니키, 니키야 생일 축하해 너가 점점 키가 네? 점점 키가 키? 점점 키가 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다구나 아 뿌듯하구나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모르겠다 글씨가 다왜 이렇게 못 쓰지 와 레전드다 이거 보 뭐... <웃음> 누구인지 딱 봐도 알것 같아 닉 생일 축하 닉 생일 축하한다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투니키 항상 고마워, 앞으로도 부족한 형이지만 많이 챙겨줄... 챙겨... 챙겨줄도록 노력할게, 하트 어, 잠깐만 오케이, 제가 맞춰볼게요, 이제 아마 이거는 정원이 형이다 음 아마 이거 정원이 형이다 폭발할 것 같아, 이 종류 그리고 No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응. 이 기생,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이 형 제이 형 아니면 희순이 형인데 둘중한명 제이 형이 이런 거를 길게 잘 쓰는 그런 게 아이랜드 때 나왔잖아요, 도라에몽 톤으로 근데 어 요즘 너무 일 스케줄 바빠서 아마 잘못깨쓴거 같아요. 오케이 이거 재영 재영 아 이천으로 잘 쓰진 않는데 글씨를 <웃음> 어쨌든 정원이형 재영 투니키키 야생쥐 일대일 축하하고 도 여기 는 음... 키가 점점 <웃음> 음, 모습을 보니 매일 어 어... 키가 키가 커지는 거를 부러워하는 멤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우 형이나 어 서훈이 형 같은 멤버는 제가 키가 크는 거를 싫어하진 않은데 부러워하니까 아마 선우 형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아마 희승이 형, 희승이 형이다 이거 희승이 형 이제 원래는 희승이 형이 제일 컸, 컸잖아요, 제 키가 그래서 키가 크는 모습을 보니 매우 부듯하다이 멘트가 아마도 희승이 형일 거야요이카라투 니키 만낭 니키야 생일 축하해 요즘... 솔직히 말했는데 생일... 이거는 제이크 형 음, 제이크 형입니다 무대에... 뭐 무대에 관련된 말을 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제이크 형이고 니키야 생일 축하해 어느새 키가 우리... 중에 가장 많이 컸더라. 음, 음, 음, 음 글씨를 보면은 이거는 제이 형이야. 딱 봐도 아예 못 읽겠어 이거는. <웃음> 아 잠깐만. 근데 제이 형이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음뭐 일단. 성운 형으로 하, 하겠습니다, 이건, 성운이 형 이케아 많이 힘들 텐데 형들 좋아해 주고 멤버 힘내서, 모두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비생축 누구를 아는 거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성훈이형 이겼다 아뭐 이거 맞을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네 멤버들 고마워요 예, 잘 읽었습니다 네자 그러면은 뭐 할까요 이제 이제 캡처 타임 어이준희 <웃음> 이제 캡처 타임을 할 건데요 탭자 타임을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득자 타임? 탭자 해주세요 하나, 둘 오오오 케이 이거는 나중에 아직... 아직 하나 남아 있어요. 여기 응, 교체, 교체... 잠깐... 괜찮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 댓글을 조금만 읽고 저는 네. 네. 음. 아 감사합니다 와 오늘따라 많이 생일 축하한다라는 글이 많네요 아, 오늘밖에 못하는구나 <웃음> 생일 축하해요 음 잘생겼어 생일 축하해 도회죠 아 이제 아네 저도 많이 네 찾으러 올게요 이제는 엔진 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SNS에도 많이 네, 확인했어요, 제가 많이 확인했고 엔진분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이렇게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다엔진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3 0년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함께해요 어, Happy Birthday 엄마, 아빠 감사하고 멤버들, 무엇보다 멤버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또올게요 안녕